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리얼타임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녹화도 하면서 같이 녹음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혹시 까만 거 보이세요? 이쪽에? 이게 마이크예요. 아무튼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제 새로운 A6 사이즈의 다이어리인 요 다이어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건또 처음이라 투머치 토커일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되고 오늘은 이 모눈 오늘은 이 모눈 속지를 활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오늘은 뭘 쓰지? 오늘은 사진 스티커를 써볼까요? 음음음 음, 음. 오늘은 이 스티커들을 쓰기로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할까? 뭘 쓰지? 근데 이중에? 그냥 얘만 쓸까요? 얘만 쓰고? 그리고, 음, 이 그림 예다 페이크마테를 쓸까요? 이 페이크마테는 제가 체리벨에서 구매했던 거고, 요 사진 스티커는, 어디야, 새벽문구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게 예쁠까요? 아니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뭐가 예쁘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뭐가 예쁜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세로로 붙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세로로 붙일까요 얘는? 그나저나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완전 여름 같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운 걸 진짜 못 참거든요 잘 더운 걸 싫어하기도 하고 굳이 고르자면 여름보다는 겨울이 난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우면 보일러 조금 틀어놓으면 되는데 덥다고 에어컨을 막틀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얘도 오잉 잘못 붙였다 좀더 옆으로? 아니야 좀더 밑으로 세나 마스킹테이프 잘못 붙일 때가 진짜 많아서 저도 맨날 띄었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붙였다가 요 정도? 아이씨... 이것도 안 이쁜 거어 안돼.... 안돼 이렇게. 됐다. 그리고 요 귀여운 스티커를 얘는 뭔가 뒤에 배경이 있어야겠다. 하얀색이라서. 배경은 아니 너무 큰가? 그러면 음, 연보라색. 연보라색을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풀테이프도 사용해서 붙이고 얘를 여기다가 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요렇게 오 너무 귀여워 펀치를 뚫어줄게요. 이 펀치는 제가 그냥 동네 문구점 가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어떻게 꾸밀까요? 어... 아래쪽에 아래쪽에 너무 과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있고 요고 어 아닌가? 이게 낫나? 이게 낫나? 두 개를 같이 붙이면은 예쁘지만 약간 아까운 감이 있는데 응, 예쁘긴 진짜 예쁘다 요런 느낌? 이것도 예쁘다 이런 느낌이랑 아니면 이런 느낌 어. 누가 나을까요? 이거 뭐야? 쓰레기네? 얘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떡매에서 쓸게 있을까요? 또 약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것도 귀여운데? 이것도 예쁘네. 뭐야 왜뒤 갑자기 예쁜 게 많아? 이거땅 이거랑 메일 오더 카드. 가더 예쁜지 봐야겠다 네. 이거 예쁘다 음, 이것도 예쁜데? 뭐 써야 돼아 요... 이거는 좀덜 예쁘고 음... 아 이것도 예쁜데? 어떡하쥬? 예. 예. 이거랑. 아, 어렵다. 이게 제가 고민이 많이 될 때는 카메라 스크린으로 보거든요. 뭐가 예쁜지. 카메라 스크린이 좀더 객관적인 느낌이라서 둘다 예쁜데요? 나는 대체 무엇을 써야 하는가? 얘를 만약에 쓰면 얘랑 같이 일기 쓸 거는 이런 거를 같이 쓸까요? 이렇게? 요렇게 응? 나쁘지 않은 것같아 아니면 좀 귀여운 포스트잇도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포스트잇 중에 요것도 얘 그냥 여기 위에 붙여도 예쁘겠다 이렇게 어 귀엽네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붙일까요 그냥? 결전했어 앞으로 계속 더워지면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제가 여기 지금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방이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진지하게 에어컨을 너무 달고 싶은 마음까지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컴퓨터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우면 작업하기 힘드니까 근데 뭔가 에어컨을 갑자기 달기에는 좀 뜬금포라. 음. 이렇게. 아, 귀여워. 여기를 쓸까요? 이거는 냅두고 일단 아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얘네도 너무 귀엽네 고양이도 귀엽고 고양이 아 모르겠다 아 제가 지금 쓰는 펜은 진짜 자주 쓰는 펜인데 스테들러 파인 라이너 회색이에요 회색 쓸거 말까, 쓸거 말까 고민인데? 어떨까요? 음... 어, 왜안 붙지? 왜 이래? 이거 뭔가 이상한데? 풀테이프가? 어? 이거 고장 난것 같아요. 뭐야? 자, 이게 이렇게 됐을 때야.. 어, 이게 풀테이프가 왜안 붙지, 종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여긴 되는데? 왜 여긴 안 돼? 이게, 이게 뭐 뭐지?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 아, 모르겠다. 그럼 여기는 양면테이프로, 이 종이가 원래 풀 같은 게잘안 붙는 종인가? 뭐요? 양면 테이프도 잘안 붙네? 뭐 의미가 없는니? 어 이게 이게 원래 이런 거야? 어 이상하네. 그러면? 풀도 안 붙을까요? 아, 푸른 붓는다. 희한하다. 이 메모지를 진짜 오래 썼는데 지금까지 몰랐네? 를 쓰고 오늘 날짜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찍을 스탬프 잉크랑 스탬프는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날짜 도장이랑 오늘이 26일. 이 롤링 스탬프는 제가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매했고 요 잉크는 스탬프 마마에서 예전에 구매했어요 잉크를 찍어서 어디다 찍을까요? 도장을 음... 요기쯤? 그리고 여기도 펀치로 구멍을 뚫어야지 구멍을 뚫기 전에 이렇게 표시하고 펀치로 뚫으면 굉장히 쉽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펀치 어디 갔니? 어나 펀치 어다갔 놓지 쓰고? 뭔가아 여기 있구나 귀여워. 자 일단 왼쪽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꾸미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는 무엇을 쓸까 아까 끊어놨던 거 쓸까요? 뭐 요, 요런, 요런 느낌적인 느낌 별론데 이런 느낌 음... 아니면 여기나는오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쓸까요? 이거 너무 예쁜데?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 오, 이런 것도 예쁘고 아니면 꽃오 꽃도 너무 예쁘다 오 이것도 예쁘다 오 이거 예쁘다 얘를 얘가 예쁘니까 얘를 이렇게 붙일까요? 얘를 붙이는데 그냥 붙이면 심심하니까 이런거랑 덧대서 요렇게 아 근데 색이 색깔이 너무 약간 보호색같이 구분이 안되니까 얘를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 아니면 여기도 있지? 이런 느낌? 이것도 예쁘다. 이렇게 붙일까요? 그러면 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 찢어주고 가위로 자를까요? 이렇게 붙이고 이 위에 이렇게 붙이고 오 예쁘다 오 예뻐 마테를 마테 마테 마테 마테 이 얘를 쓰고, 얘만 쓸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응. 붙이면 쓰자, 요. 일단, 이거를 붙여주고, 얘를, 요렇게 붙이고 이 마테를 이 마테는 제가 무인양품에서 구매했습니다. 마테를 한쪽에 으 붙이고 마테가 너무 긴것 같으니 음. 뭔가 허전한 느낌인데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요? 이 허전한 느낌을 열을 쓸까? 조금만? 이 정도? 이런 느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를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크림을 아, 어우 예쁘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래쪽에 뭘 쓸까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무인형품? 일단 찢어봐. 얘도 난 찢고 음... 으흠... 뭔가 너무 뻔한 느낌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또 보세요. 없긴 한데 편지지, 편지지 얘를 찢어서 필요할까요? 없어도 될것 같은데? 조금만 조금만? 요정도? <웃음> 아왜 이렇게 목이 갑자기 칼칼하지? 이거야 하고 이그 정도? 티커를 여기에 요 어디야? 이렇게 어이구야. 조금 더 위에 이 정도? 미쳤나? 아니야? 조금 더 밑에 이렇게 붙이고 스탬프는 남색 제비를 으챠 짠! 오! 머리가 좀 잘린 것 같은데? 미쳤나? 아이 잘 나온 것 같다 요렇게 하고 어딨어 박스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 쓸까요? 스티커를 쓸만한 게 있나? 다큰게 있어서 작은 사이즈의 이렇게 오 너무 예쁜데 아니 여기부터 예쁜 아닌가 여기 오 이거 도 예쁜데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 조만한 거 있다. 어, 여기 예쁘다. 일단 이거 먼저 붙일게요. 얘 먼저 여기에 조금 내릴까?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너무 화려한가? 어 근데 오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 이걸 이렇게 붙일까요? 어, 너무 예쁜데? 노란 장미 어, 노란 장미도 예쁠 것 같아 아 얘가 난것 같다 이런 거? 오 이것도 예쁘다 어머어머 예쁜가? 이건 너무 크고 이것을 붙일 것인가 어, 이거 예쁜데? 아니면? 아니 이건 별로다 자 이거 아니면 이거 뭐가 예쁜가? 아, 고민이 됩니다 이거 아 이게 난것 같아요 얘를 여기에 좀더 옆으로 붙일까? 약간 이렇게. 어자어 너무 옆으로인가? 이 정도? 됐다. 간단히 여기에도 일기를 쓰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다 펀치로 구멍을 뚫으자 오 너무 예쁘다 됐..다.. 자 이제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어디였지? 여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 어이구 예뻐.